안녕하세요 아직도 영상을 올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영상을 시간 나면 그냥 한번 틀어만 나오면 됩니다 틀어만 놓으면 쭉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건데 뭐 물론 구체적으로 좀뭐 물어보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동향을 일단 알아야 되죠 저는 제가 한 15년 전일 겁니다 여기가 사실 뭐 거의 포도밭이었죠 포도밭 예 네. 그때 농지를 제가 손대고 있을 때였으니까 포도밭이었는데 포도밭이 그때 뭐 25만원, 30만원 비싸면 4,50만원까지도 올라가고 향후에는 100만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알파지구를 좀 유심히 보죠. 제가 물론 방송을 하기 위해서도 모든 기사를 읽어보고 그대로 찾아볼 것은 다 찾아 봅니다. 또한 옛날 기사까지도 혹시나 싶어서 놓친 게 없는가 싶어 한 번씩 찾아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지역이 생각으로 좀 많습니다. 상업지역이 있다는 것은 사실 유흥가가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연어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유흥가가 없다면 제 생각에서는 여기 있는 윤통인구가 이쪽으로 올수 있다. 저는 그래도 생각하고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인구가 이쪽으로도 올수 있다. 엄청난 롯데쇼핑몰이라 하는게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절에 마찬가지 대임지구 임당택시에도 그때 농지들을 25만원, 30만원 정도 그렇게 매매를 했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사실 경산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은 대학교 앞이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대 맞은편이라 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알파지구 연호법조타운 그런데 연호법조타운에 지금 상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은 연호법조타운이란다. 알파지구 쪽에 대부분 상가지역에 밀집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예, 사실 뭐 상가주택이나 통상가 건물 제일 좋죠. 제일 좋고 뭐 땅도 어느정도 안다면 은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땅은 사실 이쪽으로 뭐 택지, 흘러나는 땅들이 대부분 100평, 200평 되다 보니까 덩어리가 큰데, 사실 저는 투자를 뭐 얘기하시면, 뭐 사실 지금도 상가주택, 뭐다가구주택 원룸만 하나 잡아도 10억이 다 넘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기가 그래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다시 한번 제가 기사를 또 보고, 옛날 것도 한번 보고, 틈만 나면 한번씩 봅니다. 세상에는 뭐 노력에는 장사 없지만은 없다고 계속해서 뭔가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죠 때문에 아파트도 항상 유심히 봐야 되고 뭐 내가 놓친 게 없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보기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세부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반영을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서는 답이 없고요. 여기는 저번에도 뭐 영상 항상 그렇죠. 여기는 이제 활성화가 다 됐죠.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보고 사실 어떤 투자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받쳐주는 또 상권이 구도심지에서는 나름 어느 정도 이제 뭐 약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파 지구를 제외하고 사실 연어 법조타운을 빼고 반영을 혁신도시를 얘기한다면은 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전이 돼야 되겠죠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롯데쇼핑이 인허가 자체가 다 낫고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리고 마찬가지 예 같은 경우 상업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요 위주로 어느정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모든 것은 뭐 기사도 보고 자료도 보고 다 봅니다 그리고 항상 뭐 얘기를 했지만 경험에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경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아파트 미인구장에 대한 뭐 기사라든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은 예전에 아파트 거래 금액 이라든지 어떻게 흘러 왔는지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만 달랑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사라도 혹시나 놓친게 없는가 싶어서 무지 봐봐야 되고요 자료들도 붙어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알파시트 자체에 지금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호텔을 많이 짓죠 호텔 형태로 짓지만은 결국 모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업지역 당연히 상업지역에는 유흥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뭐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뭐 최초의 대구에서 계획했던 지식산업단지의 어떤 얘기들은 둘째치고 유흥가가 된다면 무조건 지가 상승은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예전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 내용들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 알파시티의 미래는 유흥밀집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가 상승 또한 올라가겠지만 대구 수성 알파시티 내 수성 i 시 인근에 들어서는 롯데몰 수성점 가칭이 기존 개발 계획을 변경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장한다. 롯데쇼핑타운대구주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기존 대비 연면적을 40% 확장하는 개발계획변경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롯데몰수성점은 지난해 6월 지하 1층 및 지상 8층, 연면적 25만 314, 75,720평 만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35만260, 1 0만5 9 5 0평로 기존보다 약 40%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해 28일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롯데쇼핑타운대구 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쇼핑환경 트렌드를 이끌기 위해 네. 계획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타운대구 측은 최근 쇼핑몰 트렌드는 고객에게 소비를 유도하기보다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지친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면서 대구, 경북을 비롯해 남부지방을 대표할 랜드마크 쇼핑몰을 만들 것, 이라고 했다. 최근 롯데 쇼핑주 이신규 개점한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동탄점과 경기도 의영시 타임빌라스 또한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고객들에게 완벽한 여가를 제공하는 체리형 콘셉트 공간으로 구성하면서 호평을 얻고 있다. 해당 매장들은 공통적으로 예술과 문화, 식당, 휴게 공간 등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의 패션 매장보다 더큰 면적을 할애했다. 롯데몰 수성점 또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상한 쇼핑몰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쇼핑타운대구 관계자는 기존 쇼핑몰의 틀을 깨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쇼핑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겠다. 고 밝혔다. 롯데몰 수성점의 사업규모 확장에 대해 수성알파시티 개발 주체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최삼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롯데몰 수성점의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대구지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착공을 시작한 롯데몰 수성점은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며 인허가 완료 예상시점인 2022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건축허가 내용에 맞춰 2025년 내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모텔과 술집이 몰린다면 일단 용가로 밀집되어 상권은 좋아질 수 있지만 과연 관광 숙박시설 한 곳도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심의위에서 재검토 의결이 난 일반 숙박시설 한 곳도 보완을 거치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외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다 포기한 의료관광호텔은 찾아볼 수 없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위주의 입주기업 9홉곳 정도가 있는 수상 알파시티에 8곳이 넘는 숙박시설을 지어야 할 정도로 수요가 넘치는지 의문. 이라면서 대구시지 권역에서 수익률이 좋아 투자가치가 높은 모텔 영업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수상 알파시티에 생겨나면서 벌어지는 현상 이라고 했다.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SNS를 통해 수상 알파시티 모텔 용지 매매 모텔 허가받은 상업용지 매매 등의 매물 홍보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복합 쇼핑타운인 롯데몰이 들어서면 상업지역이 더 활성화할 것이고 일반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곳들이 수성알파시티의 교육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영업할 가능성도 있다. 면서 상업용지에는 당연히 숙박시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서 모텔 영업을 노리는 숙박시설 건축가가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대단히 주거단지 앞에 모텔이 우후죽순 들어선 금오지구의 사례처럼 도심 내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모텔 영업이 가능한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며 수성 알파시티가 모텔 천국으로 변질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고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전한 숙박시설 건리 유도와 수성의료지구 조성 취지와 목적에 맞는 상업시설 기능 제공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올해 4월 6일부터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법정 주차대수 초과 주차장 설치와 일실일주차 및여브호텔 등을 지향하는 평면 및 배치계획 검토 도심이관 향상을 위한 인면및방공물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탓에 근본적으로 모텔 방식의 일반 숙박시설 허가를 막기가 역부족이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게 사실. 이라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숙박시설 허가 신청이나 문의가 줄어든 건 사실. 이라고 말했다.